에이드님, 오늘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. 뭐부터 들어보실래요? 음, 저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만 듣겠습니다. 좋은 소식만! 둘다 들어야 돼요. 그럼 좋은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. 좋은 소식은 키부천사 내년부터 격주로 할 거예요. 어? 막냉이의 틈에서 벗어나는구나! 예스! 나쁜 소식은 남은 격주에 따른 거할 거예요. 어? 뭐야, 똑같잖아 왠지 설레면서도 무서운데 기대는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싫은 척 하면서 좋아하시는 거다 알아요 근데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? 아 지금 보면 모르십니까 검사 모발 달력! 이 달력 보셨습니까?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이 검사 모발 달력이 곧 모험가님께 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람 책상 위에 딱 올려놓기 좋은 사이즈잖아 언제 어디서 살수 있어요? 바로 퍼러비스 스토어에서 12월 31일 당장 구매 준비되셨나요? 금방 찾아갈 예정입니다. 에이든님 테르미안 절벽 가봤어요? 아, 당연히 가봤죠. 오랜만에 누워서 그 정동진의 그 노후를 바라보면서 이 풍등을 날리는 게 아, 너무나 내 감성을 자극한 액션 하나가 아, 너무나 좋았습니다. 누말가있건 분명히 좋아하셨다고 생각할 거예요. 검은 사막 모바일의 큰 강점이죠. 누워서 정동진 같은 풍경 볼수 있는 아, 게. 근데 네, 거기서 그 풍등 올리면서 새 소원도 빌고 모험가님들한테 신년 인사도 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테르미안 절벽으로 나는 망래이한테 철벽. 아 모험가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, 있도록요. 저희 검사 모바일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도 꼭 함께 해 주실 거죠? 그러면 새해 복. 안이 g o 요요 안녕! 끝! 아 잠깐만요 왜요? 퀴브 천사의 퀴즈가 없는 건흑정 d 없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고요 저뭐 퀴즈... Good! 에이 o 님 무슨 소원 g o 어요 소원이라면... 오늘 d 뭐... 퀴즈는 그것입니다 g 에이 d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ood! g o o 공사망 모바일 총괄실장 김창웅입니다. 개발 PD 김주형입니다. 얼마 전에 합평연회에서 저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며칠 지났는데 이제 한해 마무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인사를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것 같아요. 저희가 합평연회 끝나고 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. 그 얘기했던 것들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 업데이트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동영상으로는 분위기가 네. 그래도 나쁘지 않았 그래도 뭐 좋게 봐주시고 계셔서 또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계셔서 네네.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지금 또 다음 주 업데이트 되는 뭐 검은 태양이나 뭐 이런 것들 또1월또 스케줄 네네.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네네.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네. 그 앞으로 남은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한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저희도 열심히 그 말씀드렸던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재밌는 게임, 재밌는 그런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뭐 네. 저도 올한해 뭐 보내주시는 아껴오는 사랑과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런 또 응원을 볼수 있도록 회사 전광판에 이제 모험관 분들께서 보내주신 응원을 남겨놓잖아요. 이렇게 네. 볼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정말 출근할 때, 퇴근할 때 보면서 정말 힘으로 개발에 힘을 얻고 이렇게 열심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내년,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 좋은 게임이 될수 있도록 저희 정말 더 노력하고 모험관 분들께서도 바라시는 일들 모두 다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새해가 되실 수 있도록 1 0 0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, <웃음> 네네네 오늘 하는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게임으로 어, 열심히 0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을 얻어야 돼. 100점을 얻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돼. 100점을 얻요야 돼. 1